영희가 지낼 방은 예약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리아트센터 센터장 강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민자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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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o 데 배경이 제주도 전통 아 열리면 아 진짜 옛날 옛날 집이 저랬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담고 싶어 가지고 조금 무리해서 이렇게 돌담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품이 어떠냐에 따라 그런데 이거는 진짜 손이 많이 가네요. 돌담 하게 되면 집에도 그냥 한몇 줄만 쌓아도 굉장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극장이 소극장이 아니라 중국장 이상인 대형극장이라서 아무래도 조금 분위기를 내려면 숫자가 좀 필요하니까 이렇게 작업이 들어가네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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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이외의 사람들에게 이 연극이라는 장르의 중요성과 교육적 가치를 널리 알수 있는 연극 예술 교육을 할수 있는 그런 두 가지 큰 기둥으로 여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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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세계가 될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엄청난 것 같아요 그 늙은 부부 얘기에는 또 어떤 초등학생이 앞에 앉아서 너무 우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걔한테 물어봤어요 너왜 그렇게 울었어 이러니까 작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렇게 울었대 할머니가 보고 <웃음> 그랬대요 그래서 또 알았어요 주제가 뭐든지 간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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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런 그 모습 멋지지 않을까요. 완전 백발이 다 됐어. 어, 의상을 갖춰 입었어. 나와. 객석에서는 숨이 턱 먹고 아주 무겁고 천천히 걸어가. 두꺽 두꺽 두꺽 말을 뗐어. 오랜만이네요 여러분. 우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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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해 보겠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웃음> 공연 보러 많이 와주셔야 저희들이 이게 가능하다는 점꼭 <웃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